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.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이라고 속이거나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문자메시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. 사기수법도 날로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. 북한 신인 가수가 신년 행사에서 부른 노래를 두고 온라인에선 국내 한 걸그룹 노래와 음의 진행 방식 등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요.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?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. 식품업체 농심이 대만에 수출한 신라면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. 눈 내리는 서울의 한 도로에서 멋진 수호천사가 등장했다는데요. 바로 횡단보도에 나타난 오토바이 운전자라고 합니다. 인터넷과 와.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. 교통사고가 난 차량에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시민들이 한데 뭉쳤습니다. 넘어진 차량을 일으켜 세웠다는데요.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. 호주의 한 캠핑장에서 평온한 아침을 깨우는 불청객이 나타났는데요. 캥거루 두 마리가 치열하게 다투는 바람에 캠핑장의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습니다.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. 눈이 쏟아지고 있는 도로에서 눈길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운전자들을 도운 두 시민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신축 아파트에서 물난리가 났는데요. 온라인 사이트에서 해당 영상이 급속히 확산되며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. 한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 주문한 탕수육에서 담배꽁초가 나와 온라인이 시끌시끌했는데요.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. 지난 주말 로또 1등 당첨자 3명이 한 곳에서 나오자 3명이 아니라 1명이 아닐까란 추측이 나왔었는데요. 실제로 한 명이 1등 번호를 3번 적어내서 1등 당첨금의 세배를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인증 사진을 온라인에 등장했습니다.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. 수도요금만 600만 원 넘게 나왔다는 사연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왔는데요. 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? 한 아파트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. 내 차에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면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막아버리겠다. 이런 협박이 한 아파트에 전달됐다는데요. 어떤 사연일까요? 최근 일본 회전초밥 식당에서 접시나 음식에 침을 묻히는 등 돌을 넘은 장난들이 이어져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. 또 다른 나쁜 장난 영상이 공개됐는데 이번은 고깃집입니다.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. 한 공군부대 병사가 소셜미디어에 자랑삼아 올린 사진 때문에 인터넷이 떠들썩한데요. 대체 어떤 사진들인지 확인해보시죠.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. 터키의 강진에 사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요. 트리키의 축구 전설도 눈물을 흘리며 국제사회 지원을 호소했습니다. 진짜. 인터넷과 야,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,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. 트리키의 지진참사 현장에서 실종자 수세계 한창이죠. 지진 때문에 건물 잔에 해 깔린 20대 청년이 소셜미디어 덕분에. 인터넷과 목...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.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지난 2020년 이른바 콧등밴드, 반창고 투운을 보여준 이 의료인을 기억하시나요? 3년이 지난 지금 이 사진이 다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.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이른바 레카라고 불리는 견인 차량이 가장 먼저 불이 나게 달려오죠. 한 남성이 처음 본 견인차 운전자에게 상품권을 선물했다는 사연에 누리꾼들이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. 어떤 사연일까요?